오늘 김삿갓씨에 대해서 들어갑니다. 김삿갓은 항상 이 삿갓을 쓰고 다녔죠. 왜냐하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조상을 욕한 죄. 그러므로 얼굴을 들고 하늘을 볼수 없다. 이게 이제 삿갓의 의미거든요. 그래서 죽장에 삿갓 쓰고 방랑삼천리 이란 말이 있죠. 대나무, 아 그것도 폭나는 그지팡이 품으면 안 돼요. 그냥 대나무 싸구려로 다니면서 국어를 하고 다녔어요. 거지처럼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들렸더니 그 집도 가난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집들은 가난했어요. 그래서 그냥 요만한 상을 내놓긴 하는데 거기에 딱 주간 그릇이 있는 거예요. 이 다리가 네 개인 상이라 해서 사각 다리각자입니다. 나무는 주로 뭘 썼을까요?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나무는 소나무죠. 송반 소반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거 반자입니다. 여기에 뭘 가져왔냐면은 딱죽 죽이라는 글자 있는 거 아세요? 이 활궁자 가운데 쌀 밑자를 넣어놓은 게 놀랍게도 죽자입니다. 죽갱이라는 글자도 있는데 이건 그냥 죽자예요. 쌀이 흐느흐늘해졌다는 얘기죠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본래의 뻣뻣한 그 맛을 완전히 부드럽게 해놓은 상태가 죽입니다. 그래서 쌀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이제 남은 것을 가져온 거겠죠. 그런데 이거나마 진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죽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죽일기 그릇기자 그렇게자 보면 재밌죠. 원래는 개견 자. 개견 자가 있고 이건 입입니다. 개입 개입 개입 개입 무슨 말이냐. 이 구라는 것은 인구 식구 할 때는 사람의 숫자를 뜻하죠. 즉 생명체 하나를 뜻합니다. 개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. 밥그릇에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쓴 것인데 죽한 그릇을 내놨더라. 근데그 죽을 보니 천광. 하늘빛이, 푸르딩디하긴 하늘빛이 비치는 거예요. 너무 묽으니까. 그리고 구름의 그림자가, 운영. 참 그냥 묵다고 하면 그냥 알텐데, 이렇게 또 운치 있는 표현을 쓰니까 참 다르죠? 그림자, 구름 그림자가. 함께 공. 함께 배회하더라. 이 두인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어떤 것에 관계가 돼요. 발음은 이 B랑 비슷하니까 이걸 빌려 쓴 것이죠. 배회, 하나만 쓰기도 하고 두 개를 쓰기도 합니다. 여기는 돌회자를 빌려왔네요. 거닐면서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. 즉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이 배회하더라. 그런다고 해서, 주인은 머쓱 해가지고, 아유, 미안합니다. 차린 게 없어서 그랬겠죠. 그래서, 주인이요. 주인한테 한마디 합니다. 김사까지. 야단 쳤을까요? 그게 아니고, 그 사람 면목을 세워주는 거죠. 막도, 이건 말막자입니다. 뭐 하지 말라. Don't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막도, 이건 길도 자 또는 뭐, 진리도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이를 도즉 말할 도에 말하지 마세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필요 없느냐 어, 무한하다고 무 무한하다는 말을 한글인 줄 아셨죠 무에다가 얼굴 안자 안색 면목이 참 없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,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. 오. 나는, 그오 등이 자의 아, 조선의 독립국인가 하는 그 3.1 독립 선언문에 만는첫 글자죠. 나. 나를 뜻하는 글자 여러 가지 있죠. 나, 아, 나, 오, 뭐, 나, 여 등등 있는데 이 글자도 많이 씁니다. 오, 에. 나는 사랑합니다. 뭐를? 청산을. 청산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떠들어 다니겠죠. 청산. 그것도 거꾸로 비친 청산을. 국구릇 그 위에 탁 뒤집힐 도 전도됐다. 이런 말 쓰죠. 산. 청산도술의 물 위에. 청산이 거꾸로 비쳐있는 그것을 나는 사랑한다. 물숫자에다가 올레자 올레자는 원래는 사람인, 사람인, 또 사람인 이렇게 된 글자죠. 이렇게 간단히 쓴게 이것인데 어, 이게 원래 보리맥자입니다. 옛날에는. 그래서 보리는 밟아줘야 돼요. 그래서 보리밟으러 와라, 올레 이렇게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. 이 김사카스 시 하나 속에서 그 당시 시대적 그 상황과 애환과김사카의 처지와 김사카의 넉넉한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은은하게 비치죠.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이런 것이 예 시인들의, 예 선인들의 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